네 안녕하세요. 마스터클래스 FX의 이양호 멘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주 제가 멤버분들께만 어 공개를 해드렸던 골드셋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저번주 골드셋업으로 이제 롱셋업 즉 매수셋업을 어, 저희가 어,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 많은 수익을 내시고 어, 다 같이 아주 성공적인 한 주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제가 멤버분들께 분석을 해드렸고, 저희가 어떻게 거래를 해서 어떠한 수익을 냈는지 한번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그전에는 제가 박스로 그려줬어요. 이제 1480이랑 1485인데, 여기가 이제 서포트 구간이에요. 서포트 구간. 보시면은 위클리에서 이 구간에 위크 터치가 상당히 많은 거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서포트 구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트렌드 라인, 업 이제 상승하고 있는 업 트렌드 라인이, 어, 뭐 부서졌다. 위클리 차체에서 이렇게 부서졌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지금 1480, 1485 구간이 지금 유지가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지워두고, 어, 1480, 1485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을 이제 이용을 제이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차트를 어, 헷갈리지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웃음> 이 트렌드 라인을 타고 어, 서포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브레이크아웃이 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건데 어, 지금 보시면은 위클리 차트에서 지금 브레이크아웃이 어, 완벽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 위클리에서 볼수 있는 것은 어볼수 있는 것은 어, 이 정도까지이고 이제 데일리 차트로 어, 가 보면은 어 우선 어 조금 디테일하게 수정을 좀 하면은 저희가 이제 골드를 봤었을 때 이제 이 캔들 이 캔들이 브레이크아웃이냐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부 반응이 났을 때1 5 1 5 제가 말씀드렸죠 채팅방에서 1515이 어, 레지센스를 맞고 지금 거부반응이 나온 상, 어,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어, 제가 보고 있는 것은 피부나치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용을 해서요 61.8에서 거부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그쵸? 61.8 그래서 타겟은 마이너스 27. 그 레벨이, 또 보면은 여기, 여기랑 또잘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엔트리는 이제, 어, 롱 포지션 엔트리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피부나치를 이용을 해서요. 61.8은 이미 무너진 상태고, 78.6. 78.6. 이 레벨에서 이제 엔트리, 롱 엔트리를 찾을 거예요. 이 레벨에서. 자, 데일리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포인트 A, 포인트 B, 이 피, 어, 피부나치를 잡아서 78.6 혹은 이 트렌드 라인 터치해서 내가 엔트리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8.6이 어, 기대가 되는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4시 한 차트로 어, 내려가 보면은 이미 <웃음> 지금 현재 어, 캔들의 이 모멘텀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피보나치를위에서 밑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은 61.8 그렇죠. 마이너스 61.8이 이제 우리가 데일리에서 방금 그렸던 피보나치 레벨이랑 상당히 비, 어, 이제 근접한 레벨이라는 걸볼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할 레벨은 바로 이 레벨이라는 겁니다. 1490 레벨, 1490. 그래서 정확히 이 박스까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모습을 띄우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위글 밑으로 좀 어, 쭉쭉 뽑아주면서 모멘텀이 어, 이 속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위기 나오면서 이렇게 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어, 현재 상황에서는 캔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서포트가 완벽하게 이제 찾아졌다라는 것을, 어, 이제 보셨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하는 게, 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현재 골드 상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강의 저번주 강의에서 제가 학생분들께 설명 해드린대로 어, 1480 서포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주 이제 시장이 끝날 때 주말이죠 주말 시장이 닫힐 때딱 1515, 1515 레디센스 제가 말씀드린 구역에서 딱 거부반응이 일어나면서 현재 마켓오픈은 지금 현재 어, 월요일인데요 어, 이렇게 마켓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 강의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어, 이 트렌드 라인을 현재 깬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이 레지센스를, 어, 터치를 하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 어, 나올 수 있지만은, 어, 계속해서 업 트렌드를 유지를 하면서, 1535를 타겟으로 이번 주 거래를 할 생각입니다. 어, 그래서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보시면은, 어, 이제 화면에 지금 나오겠죠? 그리고 골드 수익도 다 같이 한번 챙겨보았는데요. 어, 이제 뭐, 5100불 등, 뭐1 6 0 0불이등 상당히 많죠 다 요즘 아주 엔트리가 좋고 많은 수익들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masterclassfx.gmail.com으로 문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항상 친절히 답변을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주도 아주 좋은 수익 만드시길 바라고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